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주 화려한 시계로 찾아왔는데요 롤렉스 이름은 롤렉스 펄 마스터 데이트 저스트 제품입니다 이렇게 데이트 날짜가 있고요펄 마스터 펄은 자개란 뜻이죠 이 안쪽에 다이를 보시면 자개가 그리고 블랙판 자개가 요즘 아주 인기 있죠 블랙판 자개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있는데요 그러면 인덱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인덱스가 한시두시 이렇게 되어 있는 인덱스도 다이아몬드 그리고 베젤도 하나, 두 개죠 두 줄의 다이아몬드가 전체적으로 박혀있고 러그에도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전체 모습을 보겠습니다 크라운이 이렇게 있고요 투인락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클래스프의 브레이슬릿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브레이슬리, 클래스프 모두 18K 와골드이고요 베젤의 크기는 29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용이고요 이 제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29, 34, 39가 있는데 이 제품은 여성용 29 사이즈입니다 29mm 그리고 손목의 크기는 17cm 이고요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다 열어보겠습니다 블랙 자개판답게 이렇게 움직이면 은 무지개색의 자개가 반짝반짝 거리는 게 아주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식으로 색깔이 보이죠? 좀 다르죠? 아래서부터 위를 봐도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매장가가 무려 47,150달러 한국 돈으로 약 5,500만원에 판매되던 것인데 아래에 더보기를 가시면 링크에 아주 매력적인 가격으로 이 제품을 소개하고 사진도 있고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뒤를 열어볼까요? 클래스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를 보시면 여러가지 각인이 있습니다. 750 보이시죠? 750이라는 뜻은 금이 그 75%가 들어있던 뜻이죠 18K 와골드입니다 그리고 뒤판을 보시면 아주 깔끔한 롤렉스의 아무것도 없는 뒷판인데요 캘리버는 2235고 방수는 무려 1000m입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보시면 두 개가 있고 이 크라운은 트윈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펄 마스터 데이저스트 날짜가 있는 시계죠 여성용 시계이고 베젤의 사이즈가 29 레퍼런스 넘버는 80359 제품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짠